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박 유튜브의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에 문제가 있어 소리 조절이 고르지 못한 점 정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가 됐던 어, PC로도 있죠? 어, 스팀에도 설치, 구매 설치 가능한 배드노스 오늘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전에 사서 이거 녹화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게을러서 나쁜 녀석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하다가 오토너트 조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본 유튜브 영상 본 스트리머는 아주 자주 많은 비속어를 남발하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 나이가 어리신 시청자분들이 나 욕설이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알아서 알아서 필터링을 해주세요 네. 가보기로 하죠 일단은 제가 TV로 보고 있으니까 녹화 버튼을 눌렀고 아 저거 글자를 안 지웠네 다시 PC로 바꿔서 <웃음> 1시 게임 시작 바꿔서 다시 TV로 바꾸면은 화면이 깜빡일겁니다 이 TV로 보면 왜 화면이 이렇게 어, 업데이트 해야돼? 그래 해? 마음껏 해? 아 이거 모니터도 바꿔야 되는데 모니터도 뭔가 이상해 <웃음> 백라이트 백라이트를 밝게 하면 되는 것인가 모바일로 보면은 진 회색인 부분이 이 화면에서는 밝은 회색으로 나오고 있어 왜 이러는 거지? 룰농도를높여룰 하. 룰함을 낮춰야 돼. 루함을 낮췄어. 이렇게 한 번. 이상한데. 배드노스 도동 도동 도동 도동 도동 잠깐 콜라 좀 타오고 올게요. 을 알려줘도 다들 오진 않는군 해봅시다 플레이 전서 설정 아 이거 잠깐 지금 못하는구나 내가 화면소리를 이게 같이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한 박자 늦어 <웃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아아 아. OBS에서 녹화를 하는 거고 RC 렌탈 이 헤드셋으로 듣는 것인데 저잔저잔저잔 저는 저잔저잔저잔저잘들리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잘들리저 이거까지 해야되나? 이거까지? 아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이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나중에 알려달라야겠다. 일단은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한병 번번 하고 저장된 캠페인 있죠? 어려움 <웃음> 300. 38일 전을 끝으로 마지막 플레이를 했거든요. 이 게임은 쉬움과 보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처음 할 때부터 어려움으로 했었고요. 보통으로 하니까 깨지더라고요. <웃음> 아무도 안 오고. 로비. 요거에서. 잠깐만 이거 하는 법다 까먹었어. 어 이렇게 애들을 보내면 되는 게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애들이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냥 막으면 돼요. 그리고 베르가 섬에 이제 상륙할 때 거기에 인원들이 있으면 부딪히니까 조심히 소송해주면서 애들을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주, 막아주면 될 듯. 예, 얘네가 노랑색 애들이 여기 왼쪽 좌측 맞고 이 아래에 오는 애들도 맞고 이 측면 우측에서 오는 애들도 맞겠죠? 잠깐만 애들 너무 금방 죽어버리는데? 뭐지? <웃음> 뭐지? 이렇게 막 애들이 잘 썰리는 게임이 아니었는데? 어, 살았다. <웃음> 죽을 뻔했어. 와이 계속 노르비에서 이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야, 애가. 음. 잠깐만 여기서. 촉감이랑 음악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려고 해도 다음 턴을 진행하기 위한 이제 애들이 싸우고 나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고 난 다음에 전진을 할수 있다는 거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데빈 엘드레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를 얻은 포인트를 소모해서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둘다안 되죠.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 하. 하이. 하이. 하이.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물음표라던가, 여기 깃발이 있는데, 깃발이 이제 지휘관을 하나 새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순도로이순도로이 아... 순도로이? 와... 순도로이 뭔가 맛있는 이름이 생각나는데? 배치를 합시다. 기본 기사 상태로 애들이 또... 칼 만든 전사애들이죠? 아까처럼 그냥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집들을 저 가면 쓴 녀석들이 나쁜 녀석들이 마구마구 불을 태우는데 이것들을 막아주는 간단한 디펜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웃음> 이 길을 이렇게 막으면은 요 녀석들이 여기를 오면서 진입을 할 거니까 길을 막아버리면은 저기서 싸우겠죠? 얘네는 바쁠 거예요. 여기. 여기도 막아줘야지. 즉각즉각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가는 애들이 있다고 따라가야 돼. 집을 불태우러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막 바쁜 짓 탈라 하죠 바..밥빅..밥빅밥에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저기는 쟤네들이 다 막아줄거고 쟤는 이쪽으로 어우저한대 맞았죠 잠깐만 병력이 적은 애들을 일로 보내고 여기를 먼저 막아줍시다. 3대3이면은, 4대3인가? 막을 수 있을 거야. 아, 3대3이구나! 어? 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 따라가! 따라가서 없애버려! 그리고 애들이 많이 죽었으면은, 고급을 집에서 할수 있습니다. 저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요 어, 뭔가 이상한데 이거. <웃음>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아니.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었는데 <웃음> <웃음> 하지마! 이거 벌써 조졌다고? 다시 해야돼, 다시 해야돼. <웃음> 아니 이거 이렇게 어려운 게임 아니었는데? 뭐지? 애들도 바꿀 수 있네요? 디럭스 DLC? 어 DLC도 생겼구나 어? 응? 뭐가 생겼나보군 우리 그 다시 갑니다 이거 아니 이거 어려움으로 이상하네? <웃음> 내가 이거 어려움으로 엔딩도 봤는데 <웃음> 벌써 조졌다고? <웃음> 이 <웃음> 이렇게 된다고? 콜라도 다 마셨네 오는 거 같이 덮쳐야되나? 아 마시멜로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일안하라고 놀러왔어요? 잘했어요! <웃음> 잘했어요! 어서오세요 오늘 배드노스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그냥 한대 치니까 툭 치니까 억 하고 죽네? 10일 뒤면 100세요? 아 그런 <웃음> 저도 백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죠. 자, 이렇게 디펜스를 해주는 게임이에요. 지휘관들을 명령을 내려서, 약간 음빨인데? <웃음> 아까는 이거보다 더잘 죽었죠? 저희 지휘관들이 일단 한 턴을 쉬어야 지휘관들이 휴식을 하니까 아 어. 에? 응? 아. 에? 에? 방금 들어서 어떻게 이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방금 시작한거이요 이것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섬을 한단계씩 이동하면서 요 앞에 집 있죠? 집 세개? 저집 세개를 지키는거예요 자기가 보유한 에 그냥 두들겨 패요 애들이 알아서 제가 보유한 두 지휘관을 대, 가, 데려다가 오는 병력을 막으면 되는거예요 가면 쓴 검은 녀석들 악의 무리 녀석들을 막아주면 되는 게임이죠 여기 배타고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줘서 막아주면 된다 어디로 올지 미리 이렇게 자리를 선점해서 아 아픈데? 이인데이렇이벌게 이렇게 났어이게이금게이도가이상게이라서이 <웃음> 최상. 원래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않게 이렇게 들잘 막았었는데 보게 이렇게 이자보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 잠깐 버텨줘야겠어 어 지휘관 죽는다! 지휘관 죽어! 어어? 버텨라 왔다 왔다 왔다 아... 아 하하하하 아... 왜이렇게 어렵지? 이거 어,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려움으로 해도? 애들이 왜 이렇게 못 버티지? 자 이런 식으로 외주는 게임입니다. 그냥 병력만 딱딱 옮겨줘서 길막하는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 그냥 어려움인데?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어렵네? 자 그리고 여 사크라는 섬에 이제 아직 상륙해 있으니까 가이어 가이어를 깨서 바르도시를 해금해서 지휘가 하나 얻을 수 있구요 이게 초반이라서 이 두번째 섬을 깨야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이제 코인 9개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애들이 좀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궁수, 보병, 창병이 있어요 그래서 궁수는 이제 보면 사정거리가 길어, 원거리에서 치명타를 가할 수 있지만, 근거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고, 페르지모서오세요 <웃음> 보병은 다재다능한 전투부대이며, 폭격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폭격맞아서 이제 잘 죽어요 애들이 창병. 긴 창을 가진 방어전투부대입니다. 한 곳에 고정된 경우 탁월하지만 이동 중 전투는 불가능하고 어, 보병 바, 보병과 마찬가지로 방패가 없으니까 보병같이 방패가 없어서 얘네들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껀덕지가 없어서 활. 이 나중엔 궁수. 활 들고 오는 애들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병은 궁수를 막을 수 있고 궁수들은 보병을 죽일 수 없고 창병들은 보병들을 잡을 수 있고 궁수는 창병들을 이제 바, 잡을 수 있는데 창병이 없어요. 적들 중에는. 예. 또 창병이 없어. 적들 중에는. 그냥 다 궁수로 방패 없는 애들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창이... 어, 방패 있는 애들은 창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위바위보지. 일종의 원래 저번주에 하기로 했는데, 계속 노이타만 했잖아, 저 오토너츠 잠깐 하고. 이것도 잠깐 하다가 오토너츠 할 겁니다. <웃음> 오토너츠 너무. 아, 저 새벽부터 아침까지 저 자동님이 달리는 거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내가 구경해도 재밌어. 이거 게임 해야지. 어? 어? 간만에 생각나서 이거. 이거 전에. 그.. 침착맨님이 또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생각나서 한번 해보는건데 어, 일단은.. 보병 진짜 이게 기본.. 근본이 있는 부대라서 보병 만들어줘야되고 아니고 궁수도? 난 이거 세가지를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가지가 다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나에 올이.. 올빵하니까 깨더라고 <웃음> 뭐야 노이타 왔는데 아삘리 와서 달렸는데 뒤통수만 죽었어요? <웃음> 그럴 수 있어 그건 그런 게임이야 일단 근본이 있는 보병으로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지휘관 하나 얻자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큰집 두개고 이건 큰집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큰집 하나에 작은집 하나고 그러면은 지휘관 어디 에 있어 얘는 두번이나 깨야 이걸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열로 가면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여기 가면 되지 않았나 음 스위치로 하는거지 그린아일 제타의 근거지 여기 보면 제타 새로운 지휘관이 이제 생겨버리는 것이지 여기를 얘랑 같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새로운 동료로 새로 생기는 겁니다 스위치를 하고 있어요 프로콘으로 리모트 조종하고 있고 <웃음> 알파 델타 제타 그냥 이렇게 막아주면 되죠? 양쪽에서 그냥 휘갈길까? 아주 그냥 돌이을래 상륙하자마자 때려주는거죠얘는좀 아프니까 들어가고 <웃음> 배낼때 지면 반영을잘 못하는 것 같다고요? 어, 뭔가 기습적인 요소가 있나봐요 약간 아이고 얘네 왜이렇게 아파졌냐 <웃음> 바꿔 자리 하고 니네가 일로와라 일로와 이렇게해서 싸우겠죠 그러면은 샌드위치 전법으로 압살을 해버리는거야 <웃음> 제타 광철 피부 <웃음> 새 지간을 얻었습니다. 너내 동료가자. <웃음> 동료가 되어버렸죠? <웃음> 그래서 위로 가도 아이템 있네. 아래로 가도 아이템 있고 <웃음> 업그레이드를 보죠. 아. 데미지 감소가 붙어 있네. 와, 어? 이거 어? 내가 처음 했을땐 저런거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업데이트 해줬지? <웃음> 아니, 그러면 얘를 이거 방패병으로 할걸 FTR고 비슷하죠? 어, 말씀 잘하셨다 깸잘하시네, 깸잘알 어? <웃음> 어? <웃음> 보병을 둘로 늘릴까? 나 활도 쓰고 싶거든요 지금 일단 보병 보병 보병 만드는 게 맞겠지? 하이! 하이! 하이! 와 500시간이나 하셨어요 <웃음> FTL만? 부틸이 또한 중독성하지 그게 또 해금 요소도 많고 내려가자 내려가자 여기서 나할게 없어 아요 반대쪽도 있네 잠깐만 방패병들이 와야지 다이패드만 이제 지금 클래스가 없죠 지금 클래스 얘만 이제 클라스 없 으니까 딱 내릴 때전진 이래도 우리 팀 이, 한놈 정도 가지고 좋지 않아？그리고 얘는산 으로 이렇게 옮겨 줘서 이쪽 으로, 후방으로 오는 애들 막아주러 가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거방이거방이 온다 지금. 또 많이 오는데. 그냥 여기서 같이 막자 여기는. 오케이 제타 훌륭해. 훌륭하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웃음> 가볍게 이겨버리기 아까 이상했어, <웃음> 시작할 때 그냥 막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보면 또 쉬운 게임 같아 이게 <웃음> 어? 어? 어? 어? 다이패드를 공수로 만들어줍니다 <웃음> 한번쉬주고 여기 아이템이 있거든요. 이것도 먹고 먹고 가는 게낫습니다 이거 아까 분명 병력이 금방 갈려나갔는데 이상해 이거 지금 방패병이 두 명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 클래스 없이 적들끼리 그렇게 싸울 때도 적들이 갑자기 일도양단으로 아군을 베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냥 게임이 처음부터 나가리가 돼버리니까 제타를 선방해 두고. 저, 저, 저 방패 없잖아요. 저런 애들. 저런 애들은 이 궁수를 언덕 위에 딱 올려보내서. 아, 저 배가 너무 빨리 온다. 이렇게 파를 쏜다고. <웃음> 야, 하나로 못 맞춰, 왜. <웃음> 이렇게 저도 맞추죠. 두 명이나 맞췄죠. 저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요요 활든 애들도 오네. 쟤네들은 <웃음> 여기서 엉으로 끌어주면서 요 위에 애들이 활을 좀쓸수 있게 이런 식의 전법도 가능합니다. 저또 활쟁이 들어오네 얘네들도 옮겨주고 활들은 저 근접 공격을 못하니까 그냥 죽어버리죠? 그리고 얘네들 이거 왔다 막으러 갑시다 좀 명중률도 낮아가지고 잘 맞추지도 못해 그렇다! 좋다 그렇지! 코인 6개 아이템은? 어? 아이템이 아니었어? 아, 물음표 저기구나 그냥 아, 저 타워피크 있는 쪽에 아이템이 있구만 저쪽까지 가야겠군 그러면 애길세까지 가서 저 지휘관을 좀 뽑아야겠는데 그래서 클래스를 정하면은 이제 뭐 능력도 생겨요, 필살기도 생기지 돌진, 보병 같은 경우에는 돌진 2층 건물 같은 데서 내려와서, 아래 있는 애들한테 칼로 푹찍 하는 거지. 대가리를. 그리고 클래스 업그레이드도 있고, 리프어택? <웃음> 저는 일단, 어, 일제 사격. 하기 전에, 어디로 먼저 갈까? 어디를 지켜주는 게 좋을까? 집이 둘다 큰데? 똑같은데? 얘 먼저 가자 인치 케이스 배치 너무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섬이? 병들이 궁수들이 잘 맞출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피해 손실없이 잘 잡았죠? 어 잠깐만 뒤에서 오고있어 빨리 빨리 가야돼 활쟁이들 어디다 옮기지? 잠깐만 저거 잘못됐다, 뭔가 뭔가 잘못됐어 다이...패드를? 이 위에다 옮길까, 그냥 아, 저쪽에서도 오는데? 큰일났는데? 와 녹여버리네! <웃음> 아하! 그렇지 아, 어, 좋은데? 순삭해버리는데요 그냥 얘네들도 순삭하겠죠? 자, 남 자, 상륙하자마자 아, 그렇지 이건 좀 병력을 나누자 제타는 요쪽 맞고 아덴을 저기서 궁...병 애들이랑 같이 맞고 아이고, 저 여러발 싸서 명 잡네 그래도 다 잡았네 얘네들 다시 일로 부르고 이렇게 저거 방패로 막다가 아래 보병 애들을 못 막거든요 이런식으로 견제해주면 정말 깔끔하게 잡을 수있는것같아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갔다가 여기 이거 가고싶은데 이거 너무 이상하게 나눠졌는데 <웃음> 이거 한번 쉬면은 저렇게 잡아먹혀버리는데 아이템을 짓는 선택이 나을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갈수 있나? 여기 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나? 아 이거 병령이 일단 많아야되는데 사슴인지 저 토끼인지 토끼같다 토끼 문양의 퍼거스 <웃음> 여기 또 뭔가 지키기가 편하게 돼 있네. 다이패드, 여기다가 해주고. 제타를 여기다가. 그리고 방패 없는 퍼거스를 좀 안쪽으로 옮겨주죠. 그렇지! 저 빨리 잡아야돼, 빨리! 그래서, 처리해라 그렇지 <웃음> 궁병밖에 안오는데? 아이고, 하나 장이있어 그렇지 애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오는데? 고맙게도? 깔끔 하네, 저쪽 으로, 하 나도, 안 오네. 다행히 아, 얘네 자리 좀 옮겨 지 아이고, 온다, 온다. 어, 여기 닿 잖아. 옮겨주고 옮겨주고 뭔가 좀 위험한데 어 바꿔 바꿔 바꿔 올라와도 죽고 아래 있어도 죽고 얘들 이제 여기서 맞고. 어떻게 되는거야? 옳잘 잡았죠? 빠른 걸음! 이게 해금 요소인가 보네. 나중에 게임 시작할 때도 저 요소를 쓸수 있나본데? 퍼거스 빠른 거를 에. 빠른 이동. 하이. 응. 응. 하이. 하이. 하이. 응. 어. 어. 코인이 굉장히 에. 많이 모였죠? 하이. 이 퍼거스는 창병으로 창병 어떻게? <웃음> 깁... 에? 에? 응. 창병 같은 경우에는. 돌진 제자리에 있다가 애들 오는 방향으로 돌진 딱 써주면은 애들이 막 튕겨나가버려요 막 죽거나 그런게 있고 아마 이거 지금 쉬면 안되는구나 한번 가고 일로 가야되겠는데? 스크래글 아 여긴 이거밖에 없어 일단 만들어 창병 같은 경우에는 저방패병들을 그냥 요런 데가 좋아요. 이 창병들은 만약에 이쪽으로 배가 상륙하면은 저 커서 방향으로 배가 상륙하면은 요길 막으면 은 애들이 진입 자체를 못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애들이고 일단은 닭으로 치자고 이렇게 <웃음> 참 이렇게 막아도 되지 <웃음> 오질 못하죠? 오질 못해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배치해주면 팔로 이제 막으면 은 막을수록 방패를 드는 힘이 없어져서 애들이 이제 밀려나거든요. 이제 그거를 노려서 또 측면으로 이렇게 가세를 해버리면은 아... 이거지... 이게 게임이다. <웃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은 깔끔하죠? 여기는 애들 오면서 이제 창맞고 뒤지겠죠 애들 께렇게못 와요 네, 방패 들고 와도 창병이 있다 그냥.. 맞게 쌉 가능이죠? 오른쪽으로. 콕 콕콕콕 콕콕 <웃음> 아이고 <웃음> 승아아개코코님오세코세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이코코코코 <웃음> 이하면은훅 갑니다 그냥 이거는실력이이게애들이 싸워주는거기 때문에 이게뭐 잘한다 뭐 그렇게 되는게 아닌거 같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이템 먹고 겔이든그은이고든 다음에 수두리 수더리가서 새이운지 것은 이 뽑고 그러이재밌을은이모 것은 이것 이또 맞게 맞기 편하게 돼 있네. 이제 포인트가 얼마 못 벌겠네. 일단은 활 쓰는 애들을 어... 위로 옮겨주고, 위로 옮겨주고 방패 양옆으로 배치하고 어... 창병을 여기나 여기다 이제 배치시켜 주면은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막을 수 있고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막을 수 있고. 이쪽으로 오네 저거 활든 애들이냐? 방패든 애들이냐? 방패든 애들이네요 그럼 여기 이거 아덴이랑 같이 막아주면 되겠죠? 나 한쪽만 오네 나중에는 이렇게 클로즈업에서 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볼 시간도 없어져 나중에는 아이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버렸네 애들이 자 어디로 오냐 저쪽으로 온다 안쪽으로 들어가버렸어 제가 배치를 잘못해버리는 바람에 자 방패병들한테 억으로 끌렸을때 위에서 궁수들이 화이 발사하고 좋았어 와 많이 오는 거 봐죠. 여기 그냥 이렇게 막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웃음> 여기 막을까 이렇게 좀 뒤로. 쟤네는 방패도 없어가지고 오는 즉각 내는 그냥 콕콕콕콕 쓰셔져서 다 죽을 겁니다 아마. 네. 콕콕콕콕. 어,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야 뭐야 뭐야 쟤네. 아니 어, 돌팔이 여기 장난이 아닌데 어어아덴 죽으면 안돼아 돼. 아안 돼. 아내 <웃음> 미친 거 아니야 어이 저기 인의 전술인가 뭔가 그건가? 와... 훅 갈뻔했네 와... 미쳤어 미쳤어 잠깐만, 위에다 숨겨주자 창병 아데니 방패병이죠 일로 오고 있네 이게 마지막인가? 그렇지, 그렇지, 가서! 조져버려!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숨어져 있다가, 숨어 있다가, 전진! 가자! 울지! <웃음> 승리! 와, 저 30마리 바글바글하게 나왔네 아, 폭탄이네 에, 위기였는데 잘 넘겼죠? 포인트 <웃음> 음? 너무 많은데? 어? <웃음> <하이>. <웃음> 요 폭탄은 어? 제타에게 주겠습니다 제타한테 주고 응 음, 제타를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시킬게요. 그리고. 어. 어. 어. 하하 어. 아? 아. 응? 아. 아. 하 응. 어. 어. 아. 하이. 하이. 어. 창병. 어. <웃음> 어. 어. 어, 하잇! 이 아이템도 별로 안준다 일로 가야돼 여긴 그래도 적들이 적게 나올거야 좋아요 집이 코인이 하나 둘셋 저거 긴게 세개 주던가 두개 2개 주던가 두개짜리구나 그러면은 1,2,3,4,5 67. 7개 정도 주겠네? 일단은... 가자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오죠? 우리 퍼거스 여기다가 배치시켜주고 한번 내려가고 이쪽으로 상륙하겠지. 창병들이 요 위쪽에 있는 것도 참 좋아요, 언덕 위에. 올라오다가 이제 팅팅팅 쳐먹고 죽거든요. 저뭐 하는 거죠? <웃음> 못 올라와. 콕콕콕. 와, 활이 안 맞아. <웃음> 전진을 해야겠군. 오케이. 자, 애들 살짝 옮겨줘서 멀리서 좀 체력 소모하게 만들고. 자, 아래쪽에서도 오네요? 착륙하면 죽는거야 쟤다 창... 궁사들밖에 안오네 궁수 여기 따로 막아줘야 됩니다 올라가라 위험해 <웃음> 창병들은 활에 아예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아 활만 취약한게 아니구나 <웃음> 아까처럼 물량으로 그냥 와버리면은 애들 다 죽어버리죠? 깔끔 7 지형빨을 너무 많이 받아요 다른 애들도 다 지형빨 받는 겁니다 근데 근데 창만 유독 막두칸 있으면은 측면으로 우회할 수 있으면 거기를 그냥 가버리니까 저기 그냥 보병이랑 방패병이랑 궁병 이렇게 온다 와 이거 아이템을 안준다 아이템이 있어야 이게 깨기가 쉬운데 응? 어, 어, 어. 다이패드를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다이.. 제가 생각하는거는 예, 파밍이 망했네 지금 다이패드를 저거.. 부대원 숫자를 늘려주는게 있거든요? 그거를 해주고 얘를 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거야 <웃음> 그래야 얘네가 편해져요. 어? 싸우는데 어? 보병들이 그래야 어? 어? 방패로 막든 안 막든 걔네들 체력을 어? 이... 활을 막는데 소모가 되니까 얘네들이 어? 싸우기가 편해지거든요. 어? 어? 일단 가자. 섬, 수돌이 아, 여기 이렇게 막아야되지 참 이거 어떡 하지? 방패병 아덴을 쓰느냐? 네. 퍼거스 창병을 쓰느냐? 방패병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퍼거스? 아, 어차피 버즈를 그냥 칼 쓰는구나. 이선택이맞기를 파이썬 애들이 위로 올라가 있어야지. 뿌뿌 뿌뿌 어디로 오고 있냐? 너무 많이 오는데 <웃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막아줘야 되지? 이거 바꾸고 제타도 1층으로 내려가. 어마어마 하죠? 계속 어마어마하게 올 겁니다 이제 좋아, 저기서 싸주고 체력 소모시켜주면서 옳지! 옳지! 두 마리 잡았고 아 너무 깔끔하다 <웃음> 어,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깔끔 깰끔 어, 이쪽으로 많이 오네 병을 여기다 두고 얘네들 같이 가야지. 들어와. 어 절로 가면 안 돼. 흘러가면 안 돼. 막아주면 좋지 아래쪽으로만 아무도 오지마라 제발 저반대편 아무도 오지마라 여기 참 이거 막아주고 제타를 보급불을 해줘야되나? 진짜 더우는데? <웃음> 아, 늦, 늦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느낌 세한데 이거? 뭔가, 뭔가 잘못될 것만 같은... 아, 궁병이 없구나! 저 활이 아니고 방패 든 거였구나! 제발! 오, 활잘 맞추고 있어. 오! 자, 지청수! 저 막을 때 때려주고, 그렇지! 저활 쏘는 애가 열로 데려 데려고 이렇게 활 하나 적고 있네. 컥컥컥컥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웃음> 콕콕콕콕콕. 콕콕콕콕. 콕콕. 그렇지. 컥컷컷컷컷 <웃음> 활성는 애가 하나 나와서 다행이네 버질 김두환? 나 아, 김두환이다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나오네 조졌다 이거 게임 패치하면서 밸런스를 좀 손받나본데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아 제타한테 폭탄도 있군요. 폭탄은안 썼네. 어. 폭탄 쓰는데 다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제타가 이게 날라가 버려요. 어. 폭탄 쓰면은 어. 아군도 날라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어. 응. 에. 어. 어. 응. 헤이. 어. 아. 어. 이거 지금 포인트 모으자 포인트 모으고 여긴 저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건가? 흡안이? 이거 아덴으로 가서 진행이 가능할까? 조지는 거 아닐까? 한 배치시켜볼까? 수틀리면 도망치는 걸로? <웃음> <웃음> 헐, 벌써 특수, 특수보병 나온다고? <웃음> 아, 뭐야. 야, 쟤네 맷집 엄청 세요, 저거. 막 날아가요, 애들. 아, 어, 큰일났다. 이거 아, 어, 조졌다. <웃음> 우, 후퇴, 후퇴, 후퇴, 후말 후퇴, 후퇴, 후퇴, 후 죽으면 후퇴, 후퇴, 후퇴, 아, 아, 저집 뒤쪽으로 피할 걸. 이런 아덴아덴안 음, 돼! 아안아아 음. <웃음> 음. 일로 가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죽어서 아 큰일났는데? 여기 막기 개쉽게 나왔다 근데 이 요래버리면은 못오거든요? 다 저쪽에서 여기서 올거라고 여기로 애들 다 여기로 여기 이렇게 배치해줘야 되는구나 내려 찍었어야? 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도 됐었을까? 과연? 리프어택 찍으면은 그 스킬 쿨타임이 있거든요 얘네 잡는 법은, 궁병이랑, 창병으로 못 오게 막아주는 거야. 쉽게 잡잖아요, 그러면은예에 그냥 냅두면, 에에병이었으면은 네, 그냥 에 막기 에가능에에에에 아까도 이런 지형이었잖아.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아쉽죠? 이게 냅두면 그냥 끝나잖아. 아 됐네. 뭐야, 뭐야. 왜, 왜 내려가,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네? 명령 안했는데, 지들끼리 갑자기 공격을 하네? 왜 달려가? 도발? 폭탄. 폭탄 못 날리네. 폭탄 날린 거 나중에 보여줘야겠다. 또 그런다. 아, 저거. 애들 쓰러져서 틈 보고 자전으로 달려가는 거네 저 특수보병 딱 주저앉았을 때 달려가네 애들이 와 여기 봐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기 어떻게 먹냐 저거 <웃음> 저.. 저.. 스크루 드를 봐봐요 저거 야한번 보자 섬 어디에 있는지 이거 어차피 섬 다시 나갈 수 있거든요 에 이거 스팀에도 팝니다 스페패에도 판매하고 있어요 야 이거 포인트가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포인트 주는데 여기 지형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를 에이, 관심 있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되게 캐주얼합니다 에이. 이거 나가는 게 낫겠지. 이거 막다가 죽겠죠? 조지겠죠? 적들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너무 무섭다. 여기 가는데도 이세 마리나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와, 아이템 진짜 하나도 안 주네, 이거. 큰일 났네. 예, 잘못 오면 그냥 썰려버리죠, 저거. 소드마스터 쉽게 잡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아까처럼 잡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못잡아요 저렇게 평지만 있으면은 일단 여기 하자고요네 지형이 너무 악조건요 이쪽으로는 저기 하나 올수 밖에 없고 일단 방패 에들 오니까 창병을 여기랑 제타랑 이렇게 선두로 보내고 궁수 들 위에다 올려서 시야 확보되니까 창소아 저.. 활쏘죠 오케이 한명 죽긴 했는데, 괜찮아. 어, 저거! 공사들이 저렇게 오면은. 좀 맞춰봐라! 어, 그렇지. 그렇지. 딱 착륙했을 때, 전직. 오케이. 저기 또 저, 저 날리네? 빠지고, 빠지고, 그렇지. 아니! 잘한다. 어, 저날라가는거 봐. <웃음> 한대 맞고 뻗어버려. <웃음> 너 강철 피부라메. 아, 세상에, 이거 어떻게 잡지? 혹시 모르니까 보급받고? 네, 알아서 막을 거고. 때려, 때려, 때려!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웃음> <웃음> 야, 도망쳐, 도망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포인트 하나 주자, 그냥. 잡았고. 쟤다 나왔구나. 보급받고. 하하, <웃음> 개파이네, 개파. 개판. <웃음> 어어, 그거, 이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잠깐만, 저것도 타버린거야? 설마? 아, 포인트 두개 날렸네 어? 아니네? 다 살았네? 오 어, 불만 났네요? 어, 터져버린줄? 네. 터지면 아예 검게 그을리지 참 어, 잘, 잘 막았다 저 쪽에 아이템 있다. 저 쪽에 저 쪽에 아이템 있네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이렇게 연달아서 가야 되나? 어, 일단 업그레이드 응. 시켜야 일단 업그레 일단 응, 그하이드일그이드 시킬 일 울진을, 이거, 이거, 이, 2층 없는 지형이 많아가지고, 2층이 없는 지형이 많아가지고, 이거 써주는 것보다는 폭탄을 한번 써보기로. 음. 음. 음. 음. 일단 이렇게 할까? 어? 아, 다음 턴. 우리 여기 아래쪽에도 지휘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갈까? 리, 러프라까지 말고 브람시 갔다가 스코콜룸 갔다가 웨스트레이 갔다가 마우스 갔다가 럼으로 가는거지 브람시 페트라의 근거지 어? 페트라 궁주다! 보병이 아니라 음. 어. 그러면 다이패드를 어. 빼고 음. 어. 네. 어. 네. 이런 식으로 여 어. 네. 1층에 집 없죠? 아주 좋죠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다 배치해주면 되지 않나 날목인데 날목? 팔 하나도 못 맞추는 거 봐. <웃음> 물에 빠졌어 몇 명. 콕콕콕 콕. 아, 아이 뭐. 아 얼마나 와부든 그냥 다 튕겨 나갑니다요. <웃음> 아 패드가 손에서 떠나버렸구만이고 활쏘는 애만 없으면 되니까. 어휴 풀스패 또 빠져버렸어요. 녹네 <웃음> 녹아. 아 이거 뭐 디펜스가 아닌데. 일방적이잖아? <웃음> 저기 떨어져도 죽어버리네 그냥 한방에 아이고, 아이고, 저거 왔다 포커스 빠지셈! 포커스 빠지셈 이제 <웃음> 야앞압사시켜버려 <이야, 압살> <웃음> 여섯 개 28마리로 왔었네 어? 능력자? 능력자는 뭐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거지? <웃음> 무슨 능력인데요? 무슨 능력인데? 능력 반값? 아하 응 어 이러면은 이거 다이패드 피우, 키우는 것보다 페트라 키우는 게나을것 같은데. 어? 일단 이거 써 볼까? 아! 아! 하! 자, 스코콜룸 갑니다. 여기는 방패 보호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막기가 아주 수월할거에요. 1층이 너무 넓어서 이렇지. 하잇! 어, 어, 네. 이렇게 키우는게 나을듯? 뭐 거북이, 토끼, 독수리냐, 매냐 비둘기를 하자! 비둘기! 다양한 깃대를 가진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 모아서 어? 일로 와버리는데? 이듯 일제 사격 써볼까? 일제 사격 쏘면은 요런식 아 너무 빨리 썼다 <웃음> 오케이 좋았어 이럴때는 요거 하나 빼주고 얘를 이렇게 막 해주고, 막아주고 와저 방패가 밀려서 바다에 빠져버렸어 강력하다 여기 보면 쿨타임 돌고 있죠 지글 쓰는데 여기 폭탄도 한번 써볼까? 폭탄 한번 쓰는 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애들 뒤로 좀 물러나게 하고 자, 타이밍 맞춰서 던져야 돼 지금? 아니야 지금? 던졌어 빵! 저 <웃음> <웃음> 쓰러져가지고 계에 나오질 못하네 어? 이것도 날먹이지 날먹! 어? 폭탄 한번더 쓸까? 폭탄 쓰고 뒤로 빠져볼까? 이거 한칸더 뒤로 갈수 있거든요? 지금 딱쓰고 일제사격 딱쓰고 뒤로 빠지고 빠 51마리 끔살 모든게 제대로 되어가는군 다이패드는 냅두는겁니다 이.. 혼자갔다가는 뒤지기 때문에 잔인해 그렇지 않아 와.. 이건 또몇 층이야 이거 <웃음> 2,3,4 <웃음> 아.. 이건 또 지형이 좀 그렇네 지형이 좀.. 혐오스러운데? 지형이 너무하는데 어디로 옵니까? 궁... 궁병 먼저 옵니까? 그러면 제타가 출동을 해야죠 4층에서 화에 쏠수 있나? 어 손에 쏘네, 쏘네. 어, 심지어 맞췄어? <웃음> 오두 마리 다 잡았어. 뭐니 거의 다 잡았는데? 높이 쓸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오. 아까처럼 못 맞췄도. 한 하나는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잠깐만 일로 와야지 여기. 우 비었잖아. 어우, 깔끔. 뭐, 여기다 궁병밖에 안 오는데? 그래서 보호병이 게두 부대가 있어야 돼. 저기, 알아서 막을 거고. 많이 오는데? 여기는? 여기 막아주고? 활쟁이들 여기다가 보내주고? 얘네들도 여기 막아주고? 이거 폭탄 쓰다가 너무 위험한데? 일제 사격을 할까? 사격 타이밍 너무 좋았고, 여기는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고, 창병 숨기고, 쓰면 되지 않을까? 잠깐 뒤로 와봐라. 어! 아, 이거... <웃음> 아... 폭탄 잘못 썼더니 다 죽어버렸어. 어, <웃음> 큰일 날 뻔했다. 37마리 나온 어, 부대 전멸할 뻔했네 이거 야 이거 뒤쪽 가서 아이템이 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거는 몇각형이야? 몇 1, 2, 3, 4, 5, 6, 7 7각형? 7각형이 뭐 두배로 돼있네 저거 일단은 휴식 시켜주고, 하아아아 하아! 이거에 늘려주자. 하이! 제타를 그리고 다음에 특급 보병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죠. 그러려면은 여기를 먼저 가야 돼. 섬 마우스, 그 마우스. 는 군병도 나오고 보병들 뿐이다 잠깐만 이거 왜이렇게 딜레이 오래 걸리냐 나 아직 여기 아닌데 뭐지 모바일 왜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거 또 지형이 극혐이네요? 뭔가? 페트라 위로 보내고, 버질 말고, 퍼거스랑 제타를 요 곳에 보내고, 이쪽쯤에서 상륙할것 같은데? 예. 잘 맞춰! 오 활병 최고다! 내려온 거 바로잡고 어? 창병 숨겨라 아니 창병을 숨기시라고요 저러다 한대 맞지? 어, 잘 맞춰. 여기다 폭탄 써주면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죽을 듯? 빵! 와우! 잘 익었습니다! 양각으로 오네 여기는 수가 적으니까 버질한테 맡기고. 여기는 수가 많으니까 창병이랑. 제타를 보내면 되지 않을까? 아 여기가 이렇게 박혀 있구나. 폭탄 쓸까? 차라리. 어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맞겠지? 충분히? 오케이. 오케이. 오, 깔끔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 아니. 얘는 여기로 가는 것 같고.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와, 너무 많이 오는데? <웃음> 어.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해? 냐창벽 창벼... 일단은 압사시키고, 빠지고 폭탄을 던지고 어어! 다 맞았고? <웃음> 대박인데? 상병 빠지고... 저만 하나씩 남아 아니야? 저렇게 남아, 남아가 아니고 상륙하냐? 공병이 맞춰야 됩니다.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뭐야! 저쪽으로도 오던데? 아... 이거 창병이 필요가 없는데 이러면은? 창병이 할수 있는 일이 없는데? 야야야 야, 야. 귀찮게 하지 말고 죽어라 좀 와, 포커스 폭탄 없는데? <웃음> 큰일 났다. 일제 사격을 한다면? 뭐야, 저, 아, 저기서도 와. 상륙할 때? 아, 잘못 보냈어, 잘못 보냈어! 안돼! 어떻게 막아? <웃음> 아 버질도 죽어버렸어. 아업그이도 시켜야 되는데. 버질이 죽었다 이말이오 죽어버렸단 말이오 버질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조진거 같은데 <웃음> 알아서 막을꺼 오케이 활제비들이냐 아.. 바쁘게 하네 와.. 이거 업데이트하면서 뭔가 막 돼버렸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나온적이 없는데 여태 이렇게 하면서? 쉬고 밀러 가서 막아야 돼. 폭탄 던질 수 있니? 이거 소리왜이래? 이 소리왜이러지? <웃음> 버그인가? 막 s i 리는데와 이런 적이 없는데 이거 뭐 버그도 나고 난리가 났네. 야겠다 이거. 아, 저 자강두천들 저거. 서로 맞추질 못해요. 오케이. 아, 지랄 났네 지랄 났어. 어, 너네 올라 올라 올라. 아, 보급해, 보급! <웃음> 이거 <이게> 왜 이래? 이네 헤헤! 헤헤! 나만 어상하하려했는데 여기다, 여기다가 배치해 주면 되는구나. 와, 난또 이런데 형, 또 이런 처음이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뚜르뚜 르. 어질이 죽어서 버거가 터진거야? 전쟁뿔필이 저게 죽은 부대원들 바로 소환하는거였나? 뭐였지? 어 즉시 지원군 소환 맞네? 일단 끄자 왜이러냐 자동저장이기 때문에 이, 지금. 스위치에서도 소리가 이러는데? 이상한데? 잠깐만, 녹화 여기까지만 하죠? 왜 이래? 아니, 이건 전체화면을 해놓고.